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, 보통에 포토구마를 넣고, 물을 넣고, 다시 거기다가 20개씩 붓어진 포도 묘목을 하나씩 하나씩 세웁니다. 이렇게 세워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두게 되면,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주일 정도.